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어,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3일 예, 토요일입니다. 예, 하순으로 접어든 날인데요. 지금은 8시 36분 입니다. 아침. 오늘의 주제는 어, 선물옵션 어, 성공의 길 지켜야 할세가지 사항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 선물옵션 카페에 오시면 제가 글을 남겨드렸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보면 신기한 선물옵션 카페로 오시면 저희 카페에 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회원도 있고 준 회원도 있고 하는데이 우리 카페는 정보를 제공하는 카페일 뿐만 아니고 실천하는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업투자방에 오신 분은 이렇게 환영을 하고 선물 옵션으로 이제 성공하고자 모임 카페죠. 그래서 각자 정보를 공개하고 또 각자 시장을 전망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모의 투자일지 또는 실전 매매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하고 점검하는 카페죠. 그래서 이제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좀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 회원 중에 성공하신 분도 들어 계셔요. 그분들이 제시하는 방법에는 상당히 오래된 경험에서 오로 나오는 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그분이 얘기하신 이야기를 잘 보면, 예, 예, 고급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매일지를 작성하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살펴보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를 만든 취지도 그래서, 이제, 신입회원이 글쓰기를,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하고, 가입인사, 뭐, 경력 일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에, 음, 매매일지를, 모의투자, 매매일지를 작성한단 말이죠. 실시간 매매일지도 하셔도 되고, 실전 매매일지도 작성하셔도 되고, 여기에 매매일지를 작성하시는 그런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고 또이 동영상에다가 어, 댓글로 이제 어, 1회도 2회독 3회도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 하루에 한 5개씩 해가지고 한총 10일에 걸쳐서 한 50개 정도 달아두시면 뭐 정행원으로도 되실 뭐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게 힘들다고 느껴지시면 선물 옵션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이, 제가 이 동영상 하나 제작하는데도 제가 28년에 걸쳐서 얻은 지식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이, 이 세월 동안 무수한 세월을 나는 저는 옵션으로 인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론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부허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부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사실 알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 알기 전에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일이 깨지고 저리 깨지고 다 거기서 나온 액기세를 이렇게 주의사항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이제 활동하시면 또 우동회원 우세원으로도 등급이 또 되십니다 그리고 주식과 파생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또이의 사항을 좀 전해 주시고 또 공유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다 보면은 또 행운이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좋은 선물도 전해 줄지도 모릅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전거를 배울 때 처음에는 눈으로만 뭐 봐서 일단은 배우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타봐야 되겠죠. 그래야 자전거를 늘 수가 있습니다. 눈으로 봐고는 안되죠. 자장관은. 이 선물 없었도마찬가지입 눈으로 봐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직접 모의투자를 해서 주문을 넣고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자기가 얼마나 성과가 있었고 내가 진입했던 기준은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데 이렇게 손실이 났고 그래서 계속 시행착오를 좁혀 나가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만든 이 유튜브 동영상을 한 번만 봐서 그 내용을 다알수있을까 여러분. 한 번만 봐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죠? 네. 적어도 세번 이상 보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으로 소화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회원 중에서도 일곱 번 이상 보신 분이 있어요. 한 동영상을 갖다가. 그분도 투자해서 좀 잘하고 계셔서 상당히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동, 유튜브 동영상을 아시는 분에게, 뭐, 세 사람 이상에게 유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또이 선물 옵션으로 실패하신 분들에게 재개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하고자 하거든요. 뭐, 깡통 인생,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여러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인해서 제가 유튜브 때문에 이렇게 제 지식을 공개를 하는 거죠. 유튜브가 아니었으면, 이런 지식을 무료로 제공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배품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을 진행할 것이고요. 뭐 많은 분들이 막 경모로 경매로 처분돼서 집이서 쫓겨나고 거리로 나앉는 분들이 막 급증하고 있죠. 여기 에 이제, 이제 서민 가부가 될수 있는 가장 빠른 선물 옵션, 투자라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도 꼭 봐주시면 좋겠고요. 제 방송은 편집하지 않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방송 그대로 보내드리는 거죠. 뭐 편집하고 짜증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이 동영상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짜증기를 하지 않습니다. 비록 방송시간이 길고 지루할지라도 저 인생에 녹아 있는 금과 옥조와 같은 기중한 매매 비법이 담겨져 있음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오시고, 음, 동영상을 구독하실 때 1회 독, 2회 독, 3회 독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몇번 봤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예. 예, 이렇게 하다 보면, 예, 3개월 후에는 뭐 성공할 수 있는 기틀이 되겠죠. 자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재개하실 수 있도록 배품을 실천하고 있죠. 이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사라지기 전에 꼭 완독하셔서 성공의 길로 들어서시길 기원합니다. 실패하고자 하시는 분은 한번도 안계시겠죠. 음. 또, 무슨 사업이든지 말이죠. 1년 내지 2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의 투자 기간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1년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의 투자로 3개월 연속 수익이 났을 때 실전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판이 나가 떨어집니다. 바로바로. 바로. 이 옵션, 선물 옵션에서 특히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그냥 깡통되죠.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뭐 주의사항을 얘기하지도 않아요 어, 자신의 돈이 그냥 허공에 날라가죠 천만원이든지 뭐이억이든지 하루아침에 단 10분만에 돈 날라가 버리죠 재료가 됩니다 옵션은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음, 모의투자를 계속 해 보셔야 돼요 선물옵션 역시 마찬가지로 1년 동안 모의투자 내역을 여기다가 카페에 공개를 하시고 또 유튜브 동영상도 3회도 이상 완독하시면 2년 안에는 뭐 서민가포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세 가지 지켜야 할 사항이 뭐냐. 음,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고 1회독, 2회독, 3회독 이렇게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동영상은 꼭 봐야 할 동영상과 위클리 옵션 기초교육, 그리고 대방단날 분석, 이렇게 예. 채널이 있어요. 그죠? 예, 그걸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지켜야 할 사항은 이렇게 예, 신기한 선물 옵션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가입하면 이제 준회원이 되겠죠 준회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면 정회원으로 등업이 됩니다 그래서 예, 중요한 거를 정독해서 정독 표시도 하시고 또 주의사항은 빠짐없이 읽고 어, 사무치도록 익혀야 됩니다 여러분. 예. 대충 흘렁흘렁 하다가는 다 깡통됩니다 또세 번째 지켜야 할 사항은 모의투자일지 내 또는 실전 매매일지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쭉 올려 보시면 보시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키면 뭐 성공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겠죠. 성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말이죠. 지켜야 할세 가지를 본인 노트에 직접 작성해 보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부터 천천히 준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천만원으로 있다면, 일단 미니 선물로부터 해보셔야 돼요. 미니 선물.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굉장히 깡통이 잘 나기 때문에, 당일 당일 초단타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세장이 이제 형성될 때, 이게 이제 오버를 하면 되죠. 추세, 추세장이 생산될 때 오버를. 적은 금액이라도 추세장일 때는 쭉 지고 가보십시오.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행보장에는 미니 선물로 준비하셔야 되죠. 뭐 선물은 또한 계약밖에 안 되는데 미니 선물은 다섯 뭐 개까지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추세장은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 지나서 이렇게 한 번씩 발생됩니다. 이번에, 이제 월요일부터 아마 주세장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옵션은 몰빵 매매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막 주식 투자하듯이 그냥 막 질려놓고 그냥 뭐 계속 오버하죠? 깡통됩니다. 깡통. 바로. 그죠? 한두 번에 성공하는지 몰라도 그런 매매는 결국 깡통으로 수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형의 영역이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 진입하고, 당일 매매하는 습관을 가지고 소액만 이제 오버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티 매매법을 활용해서 꾸준한 수익. 이 마티 매매가 외국인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잘 보십시오. 지금 외국인이 <웃음> 마티 매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보세요. 그죠? 자, 이게 요, 이제 단타로, 이제, 이, 이, 서물 매수, 뭐, 콜옵션 매수, 이렇게 단타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종가보다 이게 이제 갭 하락이죠, 그죠? 종가 밑에 저가를 뚫고, 전일의 저가를 뚫고, 그 밑에서 시가가 출발하면서 더 떨어져 버리죠. 예. 자, 이렇게 갭 하락을 시킵니다. 이갭 하락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그동안, 예, 뭐, 구매도 했거나, 안 그러면, 푸드옵션 매수한 것을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죠 더또 추락을 시킵니다 계속 또 하락하면 하락할 쪽으로 배팅을 하고 이게 마틴 매매를 그렇게 한단 말이죠 항상 진입을 해요 올라가면 또 추가 매수하고 떨어져도 또 추가 매도 계속 추가 푸드옵션을 매수하면서 가죠 이게 바로 올라도 매수 내려도 매수 계속 이런 매매가 그러니까 그 차익을 계속 연결하면서 수익을 취하느죠. 그게 마틴 매매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흐름이 이렇게 왔는데 이 모든 것이 마틴 매매를 적용해서 수익을 땡겨갑니다. 특히 한 방에 때려 먹죠. 추세장일 그러니까 때 수익을 다 쓸어 담아 갑니다. 외국인들이. 자, 지금 외국인들의 매매 형태를 보시면 <웃음> 계속 주식을 팔고 있죠, 그죠? 흑원날 주식을 팝니다. 사는 거는 뭐 940억. 뭐더 많이 팔아버리죠, 그죠? 금요일날 1500억 주식 매도 해버리죠. 선물 또 1조를 매도 쳐버립니다. 뭐 매수했던 거, 그죠? 그동안 뭐, 뭐, 매수했던 거다 처분해버리죠, 한꺼번에. 이게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응? 자, 보세요. 푸드신이더 많아졌죠, 이제. 이게 뭐 양매수 하는데 양매수 풋을 양매수 하면서 갈 때는 이 하방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들이 양매수했을 때는 그점 명심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마틴매매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자 이렇게 해서 어, 마틴매매 활용하시고 또 주의사항은 대부분 말이죠 위클리 옵션은 깡통됩니다 이 90% 이상 깡통되니까 예, 뭐수 수십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의사항을 예, 근데 뭐 주식 투자하듯이 그냥 몰빵 매매놓고 막 오른지 내려진지 이 이러니까 다 작살납니다. 아무쪼록뭐 성공 투자를 기원하고 멤버십 회원용으로 오늘도 방송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이 카페를 잘 활용하셔서 어,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운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선물 옵션 성공의 길 지켜야 할세 가지 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추세가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행보장이 지금 3개월 전속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번에 이제 추세장이 이제 올열부터 추세장이 한번 형성될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계속 행보해왔단 말이죠. 60일 선에 부딪히고 계속 내려오죠. 그죠? 예, 녹색이 60일 선인데 계속 고점에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부딪히고 내려오고 있죠. 이 600일선, 600일선을 지금, 이제, 저번에 한번 무너졌는데, 양봉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게 뭡니까? 단기, 단기, 단기적으로 상승시키죠. 이게, 이게 이제 속임수 전략이죠. 다 사람들은 또 상승으로 갈 것이다. 착각을 일으키죠. 박살 내버리죠. 그죠? 3일 올라온 거 하루 만에 다 박살내버리죠. 월요일 날은 601선이 이 선인데 녹색인데 이걸 하방으로 만약에 음봉이 발생되었다. 그러면 추세 하방으로 보시고 양봉이다. 양봉으로 또 월요일 날또 양봉 이런 식으로 양봉이 됐다. 그럼 또또 행보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번 추세장 종생과그 도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